택지지역도 예외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급상승했다가 급파락하는 대구의 아파트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택지지역이라 부르고 구역정리를 해서 상권이 형성되거나 아파트 건축을 했는 그런 동네의 아파트들까지도 지금 초토화가 되어있다는 사실을 정말 뒤늦게 확인을 해보는데요. 지금 시내권을 많이 봤는데 와 여기는 지금 거의 장난이 아니죠 예전 2018년도 가격 이하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어쩌다 한 건의 거래가 아닙니다 엄청납니다 현재 보시는 아파트는 다사에 위치하고 있는 죽곡 한신휴 플러스 입니다 세대수는 933 세대로 세대 수도 아주 좋은 편이죠 사용성인 2016년도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주곡리 870번지. 현재 보시다시피 평수는 23평에서 33평 ABC타입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현재 지금 33평 A타입 같은 경우는 옛날 2018년도 가격 이하로 떨어졌죠. 예전 초창기 가격이 그래도 4억대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거래가 활성화되다가 최고가액은 21년 초에 5억 8천 거의 20년, 19년도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뛰었죠. 5억 8천까지 거래가 된 아파트들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서서히 떨어지다가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죠. 근자에는 3억 3천으로 최초 18년 가격 이하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게 뭐 한두 건의 거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균적으로 예전 가격 이하로 내려온 아파트 금액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29평의 비타입 마찬가지 예전 19년, 18년도의 가격대가 3억 후반대 대부분 거래가 되었는데 최고가는 5억 3천까지 거래가 되었다가 지금 현저하게 내려오면서 한세건이 4억 초반대에 대부분 거래가 되었습니다. 3억 4천, 3억 4천, 5천 한세건이 거래가 되었는데 한두 건이 아니라는 거죠. 뭐 23평 A타입은 사실 거래가 많이 없었지만 그래도 최고가가 4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다가 지금 현재 2억 후반대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3억에 대부분 거래가 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3억 초반대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지금 전세 가격이 대부분 3억 초반대고 그 전자에 20년도, 20년도 후반에는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세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3억 후반대, 중후반대에 엄청나게 물려있는 사람들이 많다. 대부분 깡통입니다. 어느정도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것으로 또 끝나는게 아니죠. 현재 매매가 37건이나 나와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기미가 얼마든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 33평 위주로 거래가 되고 A타입, C타입, D타입이 있지만 D타입은 거의 거래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도 없었어요. 근데 C타입이나 A타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거래가 있었는데 특히 A타입은 엄청난 거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매매가 전체적으로 37건이 나와 있다면 가격은 더 하락할 것이고 전세를 살고 있는 분들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어느 정도 많이 보신 분들은 이제 느낌이 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름대로 초기 빠른 분들, 느린 분들, 행동으로 실천하는 분들, 아닌 분들 있겠지만 예전에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고 아파트 분위기가 좋을 때, 아파트 장이 좋을 때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현 입장에서 계속해서 규제는 완화가 될 것이고 대출도 완화가 된다면 이런 영상을 보면서 나쁘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 요번 년도 그럼 나도 단타를 한번 쳐 봐야 되겠네. 네, 어느 정도 분위기에 가격이 상승할 때는 대부분 여기서 먹고 다 빠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평균 가격보다 더 어느 정도 가격이 상승했을 때 먹고 빠지고 이자를 내고 그리고 세금을 내더라도 남는 장사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이외에 다양한 변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잘못 구입하다가는 물립니다. 물론 그런 내용을 또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은 짧게 영상을 보다가 또 잔머리를 돌리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은 시기도 중요하고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투기와 투자를 해본 분들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쭉 올라가는 시, 시기와 분위기 자체가 또 마찬가지 쭉 올라갈 때는 어떤 아파트를 구입해도 실질적으로 갭 투자, 갭 차익을 누릴 수 있고 단기적으로 수익금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가격이 하락할 때는 이 가격 하락의 바닥이 어디까지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또 지금 분위기상 아파트 거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물론 예전 가격보다 현저하게 가격을 내렸기 때문에 이런 거래가 이루어졌는 것인데 짧은 생각으로 이런 영상을 보면서 비투적 형태에 다시 모아이면또 뭐 라고 생각해서 단기 투자를 하는 분들은 잘못하면 영원한 바닥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평생에 집안채 사보지 않았고 집안채 팔아보지 않았던 분들이 돈이 된다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 상황 그리고 부동산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서도 수십채를 팔아보고 수십채를 사보고 수십채 중계를 해봤는 분들도 현재 많이 물려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기간과 노하우가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런 영상을 보고로 함부로 단기 투자를 또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투자 형태 그래프를 보면은 아 요지점에서 먹고 나오면 되겠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계속 계속 규제는 완화해 줄 것이고 또 마찬가지 대출은 풀어줄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게 먹고 와도 1, 2천, 2 0 2, 3천은안 먹겠냐 이런 생각에 주식과 코인 같은 생각을 하다보면 끝없는 하락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이론과 경험은 엄청난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저한테 개별적으로도 문자가 전화가 와서 현실적인 투자, 뭐 작은 투자 한번 해보고 싶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뭐 제가 보여 드리는 영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형성되는 금액이라면은 현재 이렇게 금매물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어느 정도 샀을 때 규제 완화가 되고 세금 완화가 된다면 요 시점에 사게 되면은 다시 요 정도 시점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이 시점까지는 가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어느 정도 적게 먹고 빠져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분양권으로 계약금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으로 1억 2억 3억을 번 사람들은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라 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현시점에 불이기는 이렇게 단기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가 뭐 10년 뒤에 올지 20년 뒤에 올지 영영 안 올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다시 근자에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기가 오더라도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가 없고 내 주변에 지인이 없다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고 지금과 같은 부자와 비투족의 형태로 나쁜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다사업의 대실력이 편한 세상입니다. 세대수는 698세대 그리고 사용성인일 중공일은 2008년도 위치는 주공리 373번지 마찬가지 엄청나게 많은 거래는 없었지만은 2018년도에 가격대가 3억대에 3억 초반대에 형성이 되었다가 최고가는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현재 계속해서 가격은 하락해서 근자에 거의 3억으로 거래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44평 예전 금액은 3억대에 대부분 거래가 되다가 4억 초반대까지 올라가고 4억 중반대 그리고 5억 9천 거의 6억에 임박해서 최고가를 찍었는데. 현재 많은 거래는 없지만은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고요 33평 A타입 마찬가지 예전 18년도 19년도에 3억대 대부분 거래가 되었다가 최고가는 4억 9천 그리고 가격은 내려옵니다 4억 5천 그리고 근자에는 3억 1,500 완전 예전 18년도 금액으로 내려오는 추세죠 그리고 계속해서 33평이나 44평이나 타입별로 가격대가 어느정도 올라갔다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고 마찬가지 매매 23건이 나와있기 때문에 더욱더 거래가 되기 위해서는 가격이 내려와야 되고 여기 마찬가지 초역 세권 입니다 대실력에서 2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대부분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대실력 11 3단지 뭐 예전 가격대가 여기서 형성이 되었다가 현재 올라갔다 가 계속해서 내려오는 추세고요 가격대는 3억 후반에서 4억 초중반대 거래가 어느 정도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5억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5억 중반까지 채못 올라가서 지금 어느 정도 4억대 초반대 거래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 매매가 27건에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 초역세권입니다. 요 일대 대부분이 다 그래요. 44평 마찬가지 큰 거래는 없었지만, 가격이 상승했다가 6억 7천까지 올라갔었네요. 야, 상당합니다. 그리고 다시 5억 5천으로 내려오고, 32평 시타에 마찬가지 예전 평균적인 금액은 4억 초반에서 3억 후반대인데, 최고가가 5억 초반대. 지금 계속해서 4억 중반대 내려오고 있는 추세죠. 마찬가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대실력 태왕 하스습니다 세대수는 742세대, 나쁘지 않고 사용성인 2017년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주공리 814번지. 보시다시피 그 20평형대로 이루어지는 아파트인데요. 평균적인 금액대가 그래도 3억 중후반대 거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최고가 4억 5천까지 거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근자에 미친듯이 하락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최저거래는 2억 8천대로 2017년, 18년, 19년 이하에 단한 번도 거래가 되지 않는 금액으로 거의 완전 폭락했는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면 전세도 엄청나게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20년도부터 해서 최고가는 3억 6천까지 거래가 되었고 평균적으로 3억 초반대에 대부분 전세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내려오르더라도 2억 8천대, 2억 후반대고 최근자에만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깡통 전세다.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보여드리지만은 초역세권들, 더블역세권들, 그리고 택지지역의 역세권들 달서구 그리고 달성구는 지금 상황이 아주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아는 지인분이 있다면 꼭 연락을 해서 현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빠져나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편 비타이 마찬가지 평균적으로 3억 중후반까지 거래가 되었죠 최고가는 4억 4천까지 거래가 되었네요 그리고 어느정도 거래가 되는가 했더니 계속해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3억 8천 그리고 근자에는 3억까지 거래가 되었는데 예전 평균가액보다 빠락게는 금액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7개의 매물이 계속해서 팔려고 내놓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더 빠질 수 있다. 그리고 현 입장에서는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곽에는 더욱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고 대부분 중심지에 가격이 내리면 많이 사겠다는 분들이 많은 입장이다 보니까 이 매매건들이 과연 또 팔리겠냐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전세를 보게 되면 지금 2022년도 평균적으로 3억 초반대 그리고 기존에는 3억 6천, 3억 중반대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자에 1억 8천에 거래가 되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지금 이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세권자들은 대부분 깡통이다. 마찬가지 대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사역, 대실력 일대의 모든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마찬가지 다사역 금호올림센터 여기 23년에 준공이죠. 곧 입주를 해야 될 아파트인데 세대수 869세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매매가 현재 176건이 나와있고 전세가 67건이 나와있습니다. 마찬가지 실거래 동향을 보게 되면 예전에 4억 6천 출발입니다. 출발해서 5억 7천까지 거래가 되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느 정도 거래는 이루어지면서 계속 조금씩 하락을 합니다. 근자에 4억 3,900까지 거래가 되었고, 현재 매매가 176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 가격에서는 더욱더 내릴 것이다. 34평 비타인 마상가지 최초 가격이 4억 9,500,700. 와, 엄청나네요, 여기도. 그리고 4억 4,000. 현재의 가격은 4억 중반대에서 4억 초반대로 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모든 아파트의 현실적인 구조는 지금 내려가는 또 분위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매매가 176건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매물을 결국은 누군가는 다 팔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가격대에서 안 팔리면 가격은 더 내려야 되겠죠. 그리고 초역세권이라고 얘기하는 외곽지 아파트들 지금 대부분 초토화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들도 미분양이 나고 지금. 미염이 1억 2억 다 빠졌고 분양가 에서도 사실 1억 정도 빠졌는 아파트들이 몇몇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 아파트들도 있는 상황에서 현재 여기 초 역세권 이라고 얘기하는 대실력 다사역 옆에 아파트들 대부분 2018년 17년도 가격까지도 내려간 아파트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현재 다사역 금호 올립 센터를 아파트는 가격이 더 내릴 것이고 대부분 제가 영상이 길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요 일대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이런 형태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것으로 하고 다음 영상에 다시 한번 달성군과 달서구 동구도 명확하게 한번 더 살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